뭐지 좋아. 없어 그치? 어 뭐야? 정우 정우아 정우 정안 되네? 정우가 데 이거 뭐지? 얘뭐 하는데? 내부 한명 들어가봐. 내부 뭐 있는 것 같은데? 아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뭐야? 뭐 아, 시가 이거. 아 뭔데? 어, 와 뭐야? 아, 뭐야? 뭐지? 어, 어 뭐야? 아락사이네 락사이드. 아와와지렸다아투야 어! 어! 어! 어! 아아아아아아 뭐야, 야 슈바. 와, 아, 아, 어. 내부 사라졌어. 오케이. 우리 이제 암수 없어. 말뚝 드림. 아, 오케이. 이제 암수 던지자. 한 명. 어, 어, 어, 야, 강폭카. 아, 야, 이 레이저 맞으면 추락하긴 시정하긴 모르이어 이거. 갈리리인데 <웃음> 나도 조금 끊기걸걸 아, 암수있암수있 암초, 네, 암수 바로 <목소리> 있죠? 16줄! 야, 가자! <목소리> 가자, <목소리> 가자! 오케이, 암수쿨라겐어요딱딜래 1분, 1분! 야, 렉기 걸린다! 야, 진짜 암수, 야, 이거. 가자, 예수, 가자 가자 가자 와사 조심 낙사 조심 랩수. 엉덩이만 아, 쫓아다녀 타대도 암수 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주 제주 아, 제주 아, 나이스 아, 아, 야영줄 있어 그러영준 아, 아, 있어, 아, 영줄 있어? 아, 아, 없어 있어 해치 왔나 해치 왔나 해치 왔나 해치 왔나 해치 왔나 뭐 있어 해치었나? 야 뭐야 씨발 몰라 가게 가자 팝을. 아, 아, 씨. 아니 팝폭을 아, 들고라고 오 아, 이거를 아. 말을 해줘야지 됐다 됐다 됐다 됐됐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됐 됐다 됐다 됐다 다다됐거 됐다 됐다 다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다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아 디코 하면서 우리, 많다, 우리, 그래. 우리처럼 신나게 할 사람이 있을까? 우와, 에피데믹. 와, 와, 야, 와 에피데믹 와야 근데 에피데믹 그렇게부터 아, 이 잘했다 개꿀잼이다 우리 이거 버클은 근데 이거 리허설이라고 쳐도 <웃음> 상당히, 상당히 막센데? 그니까 러 우리 딜도았는데 아니 이거 노말이면 아빠 디스이스 던노말이에아디스리스야 노말이 대충 난이도가 이거에 한네 배는 될거 같아. 그니까 질 때문에 일단 네배 정도 되는 아 그리고 질 때문에 그죠? 질도 안 밀리고, 네, 에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체력 자체가 일단 에피데믹에한네 배쯤 돼. 볼... 아 근데 이거 파폭은 그래. 필요 없을 것 같고 칠리안이 맞는 듯 마무리가 아네어 아, 아, 아, 아니 파괴 스킬 개박 아니 근데 성부를 안쓰니 숙면을 아, 들어야 돼 어차피 팝폭을 못들어 음, 네 맘수주면 그 노말 3렘은 노말 3렘은 피통을 모르겠는데 1렘 2렘은 대충 4배거든 와야 아, 아, 우리 깼다 아, 고생 어 뭐야 아이 어깜짝이아왜아아 놀랬잖아 아 놀랬잖아 아, 아 깜짝이야 씨와 아, 마우스 바로 잡았네 <웃음> 아, 나, 나, 나, 나. 나이스! 와, 아 와. 고생하셨습니다 배웠다.